안녕하세요. 철원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밤이네요. 최근에 이제 부산이 지방광역시가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가 9월 22일 이후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그런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이렇게 판매가 매매가 가능하도록 어 바뀌어 있습니다. 어 분양권 상태로서는 어 소유권 변경이 안된다는 거죠. 입주 전까지 계속 어 전매 제한이 적용이 되고 어 그리고 입주하고 나도 2년 동안은 어 양도세율이 1년에는 77% 2년째 66% 만 2년 지나야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로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 물건들 자체가 향후에 9월 22일 이후 분양하는 거는 최소 5년 동안은 어 이렇게 선뜻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 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그것도 어느 정도 한 5년차 안쪽 신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입주권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몸값이 점점 더 귀해지지 않을까요? 어, 입주장 때새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을 경우에 입주권 말고는 분양권은 살 수도 없고 팔고자 해도 세금이 너무 높아서 어, 그래 폭이 그렇게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어, 부산의 이 부동산 흐름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오르고 있다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이 되실 테고, 그죠? 어, 큰 흐름이 내리고 있다 하면, 그건 또 얼른 파는 게또 최선의, 방법이겠죠 어 주식도 굉장히 내려가는 하락장에서는 어또 언뜻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상황을 파악, 파악을 해서 얼른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바닥이다 싶을 때는 다시 또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게 꼭지인지 어느게 바닥인지 그걸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은 직관적으로 알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그거를 우리는 흔히 이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어 보고 살짝 살짝 눈치를 채는 거죠 그걸 살짝 컨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웃음> 어, 제가 어제랑 그저께 어, 이틀 동안 어, 부동산 차트 수업을 하러 갔었어요 그2030 부산 그 블로그 어, 배병관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어, 좋은 교육들을 많이 주관을 하시는데 어, 그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부동산 차트 교육을 이틀 동안 받는 거였는데 강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나네요 어, 수업을 굉장히 재미나게 듣고 왔는데 듣고 와서 제 컴퓨터에 앉아서 어, 그 자료를 들이다보니까 예전에 또그 부동산 스케치북 이라는 어, 카페가 있어요 밴드도 있고 어, 거기에서 어, 또 굉장히 그 오랜 그몇주 동안을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받아놓은 게제 컴퓨터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빠서 제가 그 활용을 못했던 거였죠. 어, 오늘 그 자료를 이제 활용하면서 들여다보다가 아 이거는 나 혼자 알고 있어서 안 되겠다. 적어도 부산에 있는 어, 요 자료들은 한번 취합을 해서 좀 리딩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어디서 이 자료를 얻었고, 또 어떻게 이거를 참고를 하게 됐고를 다 밝혀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취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 그, 부스에서, 그, 이렇게, 유료 강의를 그때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가 들었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깔아놨고, 어, 잠자고 있던 그 보석을 어제 2030그 부산, 그것도 교육에서 차트 리딩하는 수업을 받았는데 이게 그거였고, 오늘 초롱부동산 유튜브에 부산거에좀 이렇게 자료를 초이스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 4분면이에요 4분면 부산의 매매 그 시세를 한눈에 파악을 해볼수 있는 4분면인데요 어, 요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어, 상승이겠죠 이는 얘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리고 요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세예요 전세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이겠죠 요 기준점 이제 기준으로 마이너스도 돼 있고 뭐 플러스도 있는데 요거는 연도를 2003년 이후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연도를 가공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뭐 옛날 자료가 뭐 필요하겠나 싶어서 그냥 5년간의 데이터를 2016년 11월 거부터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추렸습니다.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 2016년도 그 이후로 5년간의 이제 이 데이터인데 어, 한 눈에 그냥 봐도 어, 수영구가 매매가, 가장 왼쪽, 오른쪽에 있을수록 매매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쪽에 있을수록 전세 가격이 이제 높은 건데, 밑에 있으면서 높은 거는, 어, 매매가는 낮고 전세가는 높은 걸 것이고 어, 위에 굉장히 오른쪽에 와 있고 밑에 있는 건 매매가는 어마어마 높은데 전세가는 낮아서 매전갭이 굉장히 큰 것을 얘기하겠죠 이쪽에 있는 경우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예를 들어 매매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 전세도 적당한 요런 정비례 순서 안에 있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어좀 균형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 보면 수영구가 매매가는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대구, 동래구 그러니까 해수동인데 수해동이에요, 수해동 그죠? <웃음> 그리고 연제구랑 동래구가 매매가 포지션은 비슷한데 연제구가 동래구보다 전세 금액이 더 높습니다, 연제구가. 그리고 그다음 밑에 이제 바운드리에 금정구, 그다음에 강서구, 중구가 이렇게 어, 매매가가 있고. 그중에 그나마 중구는 조금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는 좀 높네요 부산은 여기 가운데 점이 부산입니다 요걸 어, 제가 한 구별 구별 나눠서 한번 봐드릴게요 어 파란 게 부산입니다 파란색이 요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움직임을 다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매매가를 이렇게 왔다가 계속하면 상승이겠죠 부산 전체가 근데 여기 어디쯤에서 5년간 차트입니다 여기 어디쯤에서 꺾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게 조정으로 묶였을 때지 싶습니다 느낌에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는 그래프가 굉장히 굵어지든지 점이 커지든지 막 용트림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을 하려고 그 부산전반이 조정 묶인 후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이 매매가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이 풀리면서 이제 방향을 좀 상승으로 털어서 요만큼 왔어요 조정 묶이기 전 대비 부산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입이에요 부산 전체는 그러면 그 중에 여기 동구라는 또 포지션은 어떻느냐 어 동구는 요 끝점이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이거든요 어 동구는 이렇게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막 어느정도 올라가고 어,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하락으로 탁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직은 동구는 방향전환이 안됐습니다 하락의 포지션입니다 그 부산 전체가 매매가가 여기면 동구는 매매가가 부산 전체 평균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해 가 있죠 전세 포지션은 비슷합니다 근데 매매 포지션이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금정구에요금정구 어떻게 리딩한지는 아시니까 이제 빠르게 읽어드려도 되겠죠 금정구는 부산의 전체 시세와 어, 굉장히 이거는 동반, 동조화되어가 있네요. 그죠? 부산 전체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갔다가, 어, 부산이 내리니까 금성국 같이 내렸다가, 그 부산 전체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죠? 조정이 불릴 때. 그럴 때 이제 지금 올라가는 상승폭이 부산의 시향 요거 전체보다는 약간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더 가파르게 꺾이는 게 약간 더 올라가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매매보다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부산 전세가 여기라면 금정군은 매매 포지션과 전세 포지션이 부산보다는 높은데 매매보다는 전세가 약간 더 높은 수준이네요. 이 매매 수준보다는. 아, 이건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어, 부산은 아까처럼 이렇게 방향을 털었는데 기장은 방향을 털었나요 안 털었나요? 아직은 방향을 안 틀었고요 전세가 이제 계속 추락하던 거에서 전세가 살짝 들렸어요 위로 여기서 막 용트림 하다가 방향이 탁 바뀌면서 매매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매매는 계속 하락해 가 있는 수준입니다 뭐 입주 물량이 많던지 뭔 일이 있겠죠 일광이 또뭐 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주 물량을 소화를 끝내야 올라가겠죠 여기 안 보세요 매매가가 거의 바닥에 붙어있네요. 전세는 그나마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서 전세는 어느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데 매매는 아직 빵점이라 소리입니다.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구는 방향을 틀었는데 동구와 기장구는 아직 하락포지션에서 매매는 방향을 못틀었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남구에요. 남구 초롱부동산은 남구에 있거든요. 남구대연동에 부산 아까 전체는 조정털 풀리고 나서 방향 틀었다 했죠 어, 그런데 남구 한번 볼까요 조정 풀리기 전에 여기까지 갔다가 전세가 굉장히 높았죠 매매도 가팔랐고 이렇게 상승하다가 조정이묶였던 시점에 촥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어, 부산이 방향 터니까 남구는 요 밑에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어느 시점에서 바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방향을 틀었고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전세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전세 올라가니 또 매매가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세와 매매가 매매와 전세가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장에 와 있습니다 부산 전체 포지션이 여기죠 남구역입니다 매매가 상향 전세가 상향이거든요 그래프 좋죠 남구는 굉장히 지금 건강한 그런 부동산 시세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동구... 어 동구 아까 안 했나요? 어, 동구 두 개나 있네요 동구는 아직 방향을 못 틀었습니다 그죠 하락 포지션이고요. 어그 다음에 동래구예요. 동래구는 아까 부산은 이렇게 수동이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했죠. 이 부산 전체가 조정 불릴 때 이렇게 방향 틀었는데 어 동래구는 올라간 그 고점이 부산의 전체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이게 아까 남구는 이위에까지가 있었죠. 동래구는 부산의 봉균 고점까지 매매가가 왔다가 빠질 때쫙 빠졌습니다. 부산 전반적인 시세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그러다가 방향을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전세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매매는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새 이만큼 폭이 완전히 방향전환해가 있죠 근데 전세는 아직은 하락포지션에 있습니다 전세는 전세가 많다면 하뭐 중간에 입주물량이 많았나요? 동래구가 동래구에 어떤 입주물량들이 있었을까요? 뭐 하여튼 전세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그죠? 높은 게 아니에요 동네구가 근데 매매가는 부산의 평균보다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산 친구예요. 어 부산 친구도 부산 전체가 방향을 털때 같이 방향을 털었죠. 방향을 쫙 털었는데 전세는 제자리인데 지금 매매가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매매가 상승. 전세는 제자리죠. 지금 전세 제자리입니다. 매매가는 매매가만 올라가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쵸 그리고 부산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데 갔다가 같이 동조화해서 내려오다가 부산보다 조금 덜 내리... 거의 비슷한 지점 왔다가 올라가는데 매매가부터 쫙 뽑고 있는 중이에요. 전세가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싶어도 여기 입주물량 소화를 하는 게 있는 거일 수도 있겠죠. 여기 부산진구가 그렇습니다. 매매가는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그 다음에 북구는요. 이제 이제 겨우 방향을 틀었어요. 부산은 방향을 턴 지가 요만큼 길인데 북구는 이제 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막 점을 모아가지고 그냥 점 먹던 힘까지 다 모아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여기서. 이제 방향 틀은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 내 집을 가지고 있다. 이제 방향 틀었는데 그동안 팔려고 해도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내리도안 팔리고 하다가 이제 체념말 점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물건 팔아라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근데 아 이제 팔리는갑다 고 홀딱 팔아놨는데 방향전환되고 난 후에는 향후에는 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 급한 거 아니면 부산은 글쎄요 집을 파는 장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상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이 전체가 이렇게 틀었을 때 사상구하고 북구가 비슷하죠 그래프가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죠 전세가 더 가파르게 조금 올랐네요 이거 매매보다 푸꾸도 어, 그랬나요 전세가 잠깐만요 푸꾸는 매매나 전세나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사상구는 매매폭은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요요 요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니까 요만큼 상승했는데 전세 요소 요만큼 올랐죠 전세 상승 폭이 매매보다 약간 더 높네요 근데 부산에 평균에 놓고 보면 부산 매매가 여기 있어요 근데 사상고 매매가 여기 있습니다 막 이제 방향 틀어 볼까 그 중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 틀어가 상방향으로 계속 이대로 나누면 상방향으로 갈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싹둑싹 잘라갖고 파는 거일 수도 있겠죠 지금 폴딱 팔면. 사하구는요 어, 요 전세부터 올라가네요 매매는 아직 방향전환을 한게 아니에요 그죠 매매는 아직 제자리입니다 매매가는 사하구가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네요 신기하게도 어, 매매가 다 아직 바닥 제자리입니다 전세가는 부산의 평균보다는 부산의 평균 전세가가 이 금액인데 사하구의 어, 전세금액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건 수영구입니다수영구는 어, 부산 전체 평균은 아까 여기서 틀었다 그랬죠. 근데 수영구는 최고 그 가격은 부산의 평균보다는 좀덜 가고 꺾이기 시작했어요. 조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끝까지 조정이니까. 그랬다가 부산조정분리가이요수 요만큼 올 동안에 수영구는덜 내려가고 맞죠? 아예 덜, 가, 덜 내려갔죠? 덜 빠진 데서 지금 매매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전세는 제자리입니다. 전세는 이 말은 수용관에또한번좀더 심층 분석을 또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매매가는 확 날라가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전세는 굉장히 싸게 들어가죠. 노후되고 오래됐고 뭐 이러니까 뭐 500에 달세 뭐30 이런 것도 있고 뭐 7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에 뭐 전세 1억짜리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제자리죠. 전세금액 제자리입니다. 유추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매매가 이만큼 날라가 인글실수 있습니다. 그죠? 한눈에 보이죠. 부산이 매매가 얘긴데 수용구 매매가 올라갈수록 상승입니다. 전세 올라갈수록 상승인데 전세는 어떻게 해요? 부산의 전체 평균보다 낮고 제자리입니다. 전세는 한눈에 이 흐름이 눈에 보이죠. 어, 그리고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도 부산의 그래프하고 비슷한가 싶지만 올라가던 요거는 전세가는 연재구가 부산 전체 평균보다는 이만큼 정도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연재구가. 요 말은 부산 전체 평균보다 연재구의 입주 물량이 있을 수 있었겠다 싶네요. 그렇죠? 어, 이랬다가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전환할 때 같이 방향 전환했는데 요 끝까지 들 내려가고 여기서 방향 전환했죠. 연재구도 마찬가지로 매매가 만뭐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여기나 여기나 뭐 그대로죠. 그리고 예전에 조정 풀리기 전 대비해서는 전세가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포지션이네요. 2016년도 17년도 요때 대비해서는 지금 전세가는 낮은데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가 역시도 아직까지 조정 풀리기 전에 그 최고가를 넘어서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게이 보면 어, 이제 올라가네 많이 올랐네 사글 자를까요? 그,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잘라야 된다, 소리겠죠. 이렇게 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포지션 여긴데, 연재구의 매매가는 요 정도 갭만큼 부산의 요 폭보다 더 우상향대가 있는 거죠, 매매가가. 근데 전세는 부산의 평균보다 요만큼이 낮은 거죠. 어 그리고 이건 영도구입니다. 영도구, 영도구는 이거 어, 매매가 상승이 전환이 됐나요, 안 됐나요? 부산은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지만 영도구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같이 빠졌어요. 근데 빠졌는데 더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유지되면서 아직은 방향 전환을 못했습니다. 영도구는 그렇죠? 방향전환이 안돼 있죠. 그러면 아주 나는 작은 자금으로 진짜 에라 모르겠다. 뭐이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의 자금으로 어딘다 시를 뿌려두겠다. 이러면 아직 너무 싸니까 그렇죠? 이런 데 그냥 하나 정도 뭐 작은 거 하나 정도 돈에 맞춰서 영도군 아까 방향전환 안한 지역 중에 그냥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부산은 왜냐, 아직 비규제 지역이니까, 주택수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런데 투자하는 건 어떤 걸로 해? 공시 지가가 얼마 미만이요 공시, 개별 공시, 어, 개별 주택 공시가격. 아이고, 말도 어렵네요. <웃음> 공시가격이 1억 이하짜리. 요거는 3주택 이상이라도, 어, 어요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취득세가 그냥 1.1입니다. 주택수, 3주택, 4주택, 이런 거 적용 안 되거든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은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중구. 중구도 아직 방향 전환은 안 됐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덜 빠지려고 막 용서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방향 추세 전환은 안 했습니다. 그죠? 어, 중구, 아까 동구, 영도구, 기장군, 다 추세 전환 못 했고요. 미약하나마, 아까, 어, 뭐, 사상구, 그 다음에 뭐, 북구, 어, 북구 했나요? 사하구. 아까 그런 정도는 살짝 방향전하는 테가 있는 게 보였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 역시도 조정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 부산 전체 평균의 그 최고 그 매매 그 가격 그 지수를 돌파는 못했지만 조정이었다가 버티다가 흘러 내렸죠. 그러다가 쫙 빠졌다가 부산이 빠진 것보다 더 많은 폭으로 이게 흘러 내렸었어요. 그러다가 매매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는 그대로예요, 전세 그대로. 약간 뛰었어요, 전세. 요 정도 폭 뛰었어요, 전세는. 근데 매매가는 이만큼 커졌어요. 매매. 매매 상승 이 폭이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날라왔어요, 그죠? 매매는. 부산 평균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매매가. 부산 평균보다 이만큼이 더 높은 거죠, 상승 폭이. 전세는 부산 평균보다 요만큼이 더 낮은 거예요, 요 폭만큼. 이제 저 매점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사는 게 마땅, 마땅한 게참 쉽지 않다 소리예요. 그냥 뭐갭 투자는 그냥 쉽, 정말 쉽지 않다는 뜻이고 대신 매매는 내가 이때 사가 가지고 있었다. 부산 조정 풀리자말자 이때 조정 풀리다 치면 조정 풀리자말자 샀다 하면 이만큼 이 올라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게 해운대구였네요. 그죠 막연하게 그냥 차트로만 보는 거하 좀 차원이 다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어, 수업하고 왔던 거를 오늘 잠깐 짧게 이렇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살고 계신 우리 동네는 어디입니까? 방향전환을 한 곳입니까? 아직 하락 중인 방향전환을 못한 곳입니까? 아니면 이미 매매가가 날아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리고 전세가는 날아가 있는데 아직 매매가는 제자리인 곳입니까? 선세가가 날아가 있다 하면 그 다음 그걸로 이제 매매가가 또 따라서 그거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가 그냥 기존 아파트인가에 따라 통계는 조금씩은 다르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한 어, 번씩 이렇게 또 삼박한 자료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힘이 납니다. 초롱소장. 그리고, 참, 어, 전화를 주셨을 때, 제가 전화드립니다, 이래 놓고 못 드릴 때가 부지 기수예요. 그럴 때는, 너무 죄송하지만, 한번더 전화를 주시든지, 문자로에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 좀 넣어주세요. 특히, 매물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은 제가 중계를 하는 공인, 중개사 소장이잖아요. 그런 상담이 제일 시급한 상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투기 가열 지구에 이게 재개발 자격 있나요 없나요. 그건 저한테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대현상구역에 물건을 살려고 합니다. 뭐 양정상구역에 뭐 물건 살려고 합니다. 그건 문자로 바로 주세요. 예를 들어 대현상구역 84A타입 매수 상담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다 지치고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정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면 너무 다 놓치고 지나가버리는 전화들이 많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전화의 우선순위를 제가 좀 정해야 될것 같아서 유튜브 끝에 이렇게 잠깐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